방보방입니다. 옹룡하세요. 방보방입니다. 방보방이 여러분께 쉬운 골프 쉽게 치는 방법을 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잘 아시죠?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보방 정말 쉬운 방법 많다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저희 멤버십을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연습도 그다음에 클럽들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우리 그 옥스윙몰 링크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남들에게 스윙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스윙 좋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야, 저 친구 스윙 좋다. 라고 하는데,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보통 좋다고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스윙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백 스윙에서 이미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는데 뭐 여기서 안쪽으로 빼도 좀잘 맞히면 된다라는 건이 옥스윙을 가르치는 옥선생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백 스윙을 하거나 어떤 안정되게 백을 들고 다운 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왼 손목입니다. 꽝꽝 왼 손목. 그러니까 왼 손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어드레스를 딱 하면 여기에서 이 손목 각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손목 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백스윙을 할때 요게 코대로유지돼서코대로유지돼서 유지돼서 올라가면 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세요 자 그래서 백스윙을 하는데 자 이제 지금 바닥에 아직 안났어요 요 손목 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왼 팔뚝이 그냥 내목 근처로 오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보세요. 쭉 저는 손 쓰지 않고 팔뚝만 그대로 내 뒤쪽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각이 어때요? 와우, 이쁘게 나오죠. 잘 보세요. 자 이제 어들에서 정상적으로 했어. 이 상태에서 누르는 분들은 더 꺾일 것이고 세우는 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 하지만 요 각도를 그대로 그대로 유지해서 들면. 스윙이 굉장히 정갈해 보여요. 그런데 막 스윙이 역동적으로 들썩들썩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뭐가 어떠, 뭐 어떤 게 있냐면 손목 왼손목이 막 움직이는 사람들, 오른손목은 그렇게 관계없어요.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다운스윙도 그대로 왼손목을 유지시키고, 임팩트 때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펴주는 게 가장 스윙을 컴팩트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게 유지하는 게또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왼손목을 갖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요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하면 스윙 각도가 은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더스틴 존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진 왼손목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왼손목만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제가 빨리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다시. 근데 손목이 막 펴지거나 이렇게 더 꺾이거나 그러니까 자꾸 오버스윙 얘기가 나오는데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들면 또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면 그 자리를 잘 찾아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칠 때도 그런데 더 신기한 건이 왼손목만 유지하고 그대로 갔다가 고대로갔다가고대로다가고대다가고대 갔다가, 고대 갔다가, 고대. 고대다가고대다가 고대대로 고대 오면 스윙조차도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목만 유지해서 뒤로 들었다가 내려서 임팩트 순간까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뻗어지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왼손목 딱 유지했어요. 왼손목 유지했습니다. 왼손목만 가지고 하는데 이땐 그냥 어깨만 돌리면 돼요. 왼손목 유지하고 어깨. 어깨만 돌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손목이 약간 풀렸어요. 근데 큰 데미지 없이 스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스윙 참으로 좋다는 라 얘기를 들으려면 왼손목만 그대로 유지해서 치면 되고요. 우리 어프로치 해볼까요? 어프로치도 우리가 맨날 뒤땅 탑볼 치는 이유가 왼손이 무너져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깨만 밑으로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치면 임팩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다시 왼손목 그대로 유지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밑으로 넣고 어깨 가면 그대로 가서 칠수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스윙을 한다거나 뭘할 때마다 각자의 개성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내께 아직 없는 상태에서 스윙을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손목 각도만 유지하시면 굉장히. 스윙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부방이었습니다.